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길성입니다 어, 네, 오늘은 몸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뭐 몸살, 감기라 그러기도 하고 어, 몸살에 걸리면 몸이 진짜 힘들어지죠, 그죠 음, 일단은 그 몸살이 걸리는 이유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가장 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피가 우리 몸속에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몸살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가 안 도니까 몸이 뻣뻣해지거든요 그죠? 네, 몸이 뻣뻣해지는데 자 몸살이 걸리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늘상 하던 일을 하, 어, 하고 있을 때는 몸살이 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지 않던 어떤 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어떤 근육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철이 돼서 이제 어머님들이 김장을 한다. 그래서 막 쪼그려 앉아서 막 배추를 씻고 이렇게 하면 평상시 에잘안 쓰던 이제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와 또팔 동작들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가 어,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 쏠리게 되죠. 그죠?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린 중에 이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자, 이런 말이에요. 어, 물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말도 이렇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그러니까 거 한번 살펴보면, 그 어떤 평상시 하지 않던 어떤 예를 들어서 동작을 한다. 혹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뭐 철봉 이런 거절 진짜 안해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이제 겨드랑이 밑이 빡빡해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몸살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피가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워낙 안 쓰던 혈관과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그쪽으로 피가 계속 들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몸살,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압력이 올라가면서,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단은, 그, 이제, 몸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니까, 어, 혈액이 정체되는, 혈액 순환되지 않으면서, 어딘가에 몰려버린다. 우리가, 담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어, 이제 어깨에 담이 왔는데, 담이 오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피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피는 온몸 구석구석을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정체가 됐다. 정체가 됐다란 말은 그쪽으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온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어깨가 팍 하면 피곤해져요. 그죠? 피곤해지면서 피가 돌지 못하니까 또 간과 폐와 심장과 뭐 이런, 우리가 그 몸의 독소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빠르게 통과를 못하니까 몸도 독소도 자꾸 쌓이고 몸도 자꾸 피곤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적인 측면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 이제 가스 이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제 반대 방향 이제 가스 이동은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이상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살이 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제 몸살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보죠 보통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이나 평상시에 거의 안 하던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몸살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들도, 뭐, 평상시에 헬스장, 뭐, 전혀 안 가다가, 이제, 필를 받아갖고, 막뭐 아, 오늘, 어, 이제, 나 오늘부터 운동하겠어. 요래고 막,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좀들어버리면 다음이 오면서 몸살이 걸려버려요. 몸살이 걸려버리는데, 이제, 몸살이 한번 오면, 겁을 털컥 내고, 이제, 도망가죠. 이제, 다시는 헬스장 안 간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이 온다. 이런 거는, 그, 근육이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 어떻 보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담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뭉치거나, 어디 뻣뻣해지거나, 이런 경우, 저도 이제, 이제 보고를 여러 번 받아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등 운동을 막 하다가 등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뭐, 경갑골이 어? 이쪽이 너무 약해져서 등근육 운동을 막 하다가 등이 뻣뻣해지면서 몸살이 걸려또 어떤 사람은 막 머리 흔들기를 아, 내가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 하면서 머리 흔들기를 막 하다가 머리가 띵 하더니만은 머리 쪽이 두통이 오면서 피가 안 돌아가면서 몸살이 걸려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 자바라 운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저근는뭐 물병들기 이렇게 무게 있는 걸 들고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이 팔쪽으로 피가 많이 돌으면서 이 팔쪽으로 피가 들어와서 머리를 통과해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제 팔 운동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너무 팽창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몸살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몸살이 왔을 때는 물론 이제 약을 먹어도 되고 근데 약을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수단이에요. 그 약을. 근데 몸살이 왔는데 약으로 치료한다 이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왠가 피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피를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분명히 몸살이 오신 분들은 어느 쪽이 묵직해져 있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뒤, 등 뒤에 성모근 쪽이 뻣뻣해져 있거나 혹은 이 뒷골 쪽이 뒷머리 쪽이 뒷목 쪽이 빳빳 되어 있거나 혹은 등이 뻐뻐해져 있거나 혹은 막 다리가 천근만근 돼 갖고 다리에 피가 안 돌아가고 있고 다리가 무거워져 버렸거나 네? 혹은 막이 창자에 이제 막 오른쪽 이창자가 팽창이 되면서 막그 가스가 이쪽에 몰려 갖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구토 증상도 일어나고 설사도 나오고 하면서 몸이 뻐뻐해져 버리거나 혹은 여기 팔뚝 바깥쪽 발깥 쪽이 막 바빠 턱떼대 갖고 막 피가 안 돌아가서 몸살이 온다거나 몸살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머리가 아니고 이게 이모근이나이목 뒤쪽이 뻣뻣해져 있다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몸살이 훨씬 빨리 해결되요. 그 사실은 이걸 풀어주면 훨씬 빨리 되고 머리 아픈 것도 머리 아픈 걸 풀어주면 몸살이 훨씬 빨리 해결이 돼요. 다리 아픈 것도 똑같아요. 다리 아픈 걸, 다리가 무거운 걸 빨리 풀어줘 버리면 몸살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잘안 가져요. 어디가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참고 살아. 뭐, 어? 뭐, 한 며칠 자고 나면 낫겠지. 이런, 낫기는 나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젊었을 때는 이게 복원력이라고 해서 좀 문제가 생겨도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게 풀려나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복원력이 떨어지는 거야 복원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문제는 다음 단계로 다음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동해 버리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하여튼 이 몸살에 관한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져 버려요 굉장히 길어져 버리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었는데 어떤 병에 걸리시던 분들이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50%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 몸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 아 나는 팔근육이 너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뒷뒷 뒷꼬리 콕콕 쑤시고 뒷목이 아프고 해.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려고. 해요. 일단 물론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하는 건데. 그 사실 이제 제가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뭐 감기 치료법도 사실은 몸살 관계도 일단, 일단 뭐, 감기 치료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거 동영상 보고 행동해보면,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몸살 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대한. 그 여러분, 뭐, 다리가 무겁다. 이것들 중에 다음이에요. 왜인가 하면 피가 여기에 몰려있는 거야. 뒷목이 무겁다. 묵직하다. 뻣뻣하다. 이거 다음이에요. 그죠? 혈동이 여기가 아프다 이거 다음인 거야. 이풀수 있거든요. 그죠? 머리가 뭐 오른쪽이 아프다. 이거 다음이에요. 왼쪽이 아프다 다음이고 앞쪽이 아프다 다음이고 잇몸이 부었다. 이것도 일종의 다음이에요. 왜 피가 몰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아주 작다면 그 부분이 아주 작다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게좀 작을 수가 있는데 몸살까지는 안갈 수가 있는데 그 부위가 조금 크다 이렇게 되면 몸살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온몸의 혈액 순환 체계 자체에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심장에서 피를 내 밀어 보내도 못못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니까 몸이 빳빳해지는 거죠 그죠 몸이 빳빳해지다가 이제 혈액 순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몸살 감계를 이제 몸살 감기나 몸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풀어지는 건 이건 젊었을 때야. 10대 때는 가만히 막 잠자고 일어나면 풀어져요. 한 이틀 정도 그냥 무리 안 하고 이래 있으면.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팽창됐더라도 이게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팽창되버리면 이게 보건력이 안 돼서 안 돌아와, 이게. 안 돌아오니까 몸살이 한번 걸리면 막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물론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특정 대학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학구에 가면 근육이완제가 있어요 근육이완제 아 제가 좀 몸이 어뭐 근육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담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담이라면 여기만 뭐 어깨 뒤에 여기만 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담이 아니에요 우리 담이라는 건 온몸 구석구석에 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여러분, 다음에 대한 좀 상식적인 편견을 조금 버리시고, 내 몸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꾸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강화가 필요하면 강화를 해야 되고, 어, 묵직한 걸 풀어줘야 된다면 풀어줘야 되고, 그 여러분이 몸이 뻣뻣해지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제가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뭐,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하시고, 다리가 무거울 때는 이렇게 하시고,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시고, 앞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고, 뭐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왜 올리는가, 이유를 조금 아, 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다당해봤거요 저도 다 당해봤어요. 저 몸살 여러 번 당해봤고, 엄청난 감기도 여러 번 당해봤고, 그죠? 왜냐면 이 치료 과정에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 당해봤으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관심도 없고, 이런 동영상 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근육이완제 계통의 약을 아 약국에 가서 담이 아, 왔다 그러니까 뭐 담이 뭐 어디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담이 왔다 그러니까 대충 하세요 그냥 뭐 어, 성모근이 아파서 담이 어? 와서 좀좀 좀 풀어야 되겠다 어? 파스 종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파스 종류는 담이 왔을 때는 파스보다는 근육 이완제를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무리한 운동이 아니고 이제 맨손 운동을 해야 돼요. 맨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피를 잘 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근육 이완제를 먹고 어? 저도 근육 이완제를 먹어봤어요. 몸살이 왔을때 효과가 있더라고. 근육 이완제를 먹고 몸을 움직이시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 이완제가 뭐 근육을 조금 그 혈관이 근육이라는 거는 혈관 덩어리거든요. 모세혈관 덩어리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면 피가 수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육 이완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담이 왔든 간에 근육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풀어버리면 피가 통과를 하면서 몸이 느슨하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제라기보다는 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한줄 먹고 몸을 움직이는데 이제 문제는 다음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돼요. 다음적인 부분을, 그죠? 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어 뒷목, 승목은 혹은 뭐 이쪽 이쪽 팔뚝, 그죠? 어 그리고 두통, 에? 뭐 앞머리, 뒷머리 또 목, 다리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어느 쪽에 걸려들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 걸려들었는지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목이, 자, 이 뒷목이 빠하게 아프다. 그이 동영상 있죠, 그죠? 뒷목 통증, 뒷통수가 콕콕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뒷목 통증, 뒷목, 뒤통수가 콕콕이라는 동영상인데, 그 말은 뭐, 뭔가 하면, 여기가 아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뒤, 뒷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뒤통수에서, 이 뭐, 뒷, 아 뒷, 뒷목에서 이쪽으로. 이건 또, 목 이쪽이 아프다, 이쪽이 아프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딱, 뒷, 뒷목 정중앙이 아프다. 혹은, 양쪽, 승목은 양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 이러면 이건 그냥 그, 오른쪽 왼쪽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뒤통수를 눌러버리면 돼. 뒤통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예 벽이나 이런 데 조금 발을 한 50cm 정도 띄우세요. 벽하고 발바닥하고 50cm 띄워서 팔로 이렇게 기대면서 이제 이렇게 기대는 거야. 자 다리하고 벽은 한 5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바른 자세에서 뒤통수를 벽에다가 대세요. 자,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집에 있으면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그냥 뒤통수를 하겠어요 자, 가슴을 이제 벽하고 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반동을 주는 거야 반동을 줘버리면 뒷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거든요 자 이걸 자 바람을 살짝 불면서 자 이걸 한, 한 5번에서 7번 정도 하고 나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뒷목이 아프던 게 한결 편해져요. 한결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뭐한 번만 해서 그냥 풀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한 번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 그냥 한번더 해주세요. 그냥 바로 해주지 말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예? 네? 머리를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저게한번 더, 한 6초에서 7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집에서, 집에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눕잖아요. 베개를 빼고, 베개 없이 이렇게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모아갖고, 네? 몸통 전체를 뒤통수만 대고 들어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버린다. 뒷목을. 그러면, 뒷목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쭉 빠져올라오면서, 갑자기 쑥 풀려버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중앙, 그러니까 어깨 뒤쪽이나 뒷목이나 뒷골쪽이 어, 뒷골이 하기보다는 그 머리 아래쪽 뒷목쪽이 콕콕 쑤신다거나 아프다거나 묵직하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고 자 이게,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되고 아 여러분들이 하여튼 연계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병이란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연계 동영상들을 모든 걸 얘기해버리면 이 동영상이 막 3시간짜리, 4시간짜리, 그, 동영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예? 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뒷목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쪽 뒤통수 쪽으로 피가 안온 거고 있잖아.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돼. 자, 보세요. 자, 오른쪽, 오른쪽 뒷목이 하고, 뒷, 뒤쪽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이렇게 벽에 기대고, 꽉 눌러주는 거야. 반동을 주면서. 네? 반동을 주면서, 한 여섯 번, 일곱 번 반동을 주면서 꾹 눌러버리면, 이쪽이 쑥 올라와요. 쑥 올라오는데, 보통 한 번에서는 잘안 되죠. 이제 보통 한 번. 근데, 딱 해보고, 딱 흔들어 보는 거야. 그죠? 자, 눌러주고 난 다음에 꼭 흔들어 주세요 자, 눌러주고 난 다음에 꼭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그러면 눌러줬던 그 힘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자,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귀 뒤쪽을 이렇게 꾹 눌러 보니까 아픈 쪽을 오히려 눌러 버려야 돼그 사실은 이걸 해결을 못해서 막몇 년간을 그냥 여기가 아프고 막 여기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야. 몇 년간 고생하면서 그냥, 그것도 그걸 병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낫겠지, 낫겠지 하다가 몇 년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저 근데 이 뒷머리 쪽이 전체적으로 묵직하다.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요. 이제 뒷목이 아프다라는 거는 이런 올라오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뒤, 뒤통수 뒤통수가 전체적으로 아프다라는 거는 이쪽에 피가 너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앞 이마를 눌러야 돼요 앞 이마를 그러니까 앞 이마를 어떻게 누르냐 면 똑같아요 아까 뒤통수 누르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누는 상태에서 그냥 이건 거 특징이 목에 힘을 주면서 아비마를 누르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이빨을 마주치듯이 이빨을 안 부닥쳐도 괜찮습니다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한 다음에 이렇게 또 흔들어 주는 거야 흔들어 주고 사실 뒤통수가 아플 때는 아이만만해서는또안 돼. <웃음> 이게 이좀 이게 나네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아플 때는 뒤통수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앞통수도 눌러주는데 앞통수를 더 많이 눌러줘요. 뒤통수 여기에 피가 정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는 이유는 이 등에서 피가 올라오는 힘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해져 있을 수 있고, 예? 네? 약해져서 밀어 올려서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머리 속에, 머리에서 피가 섞여서 빠져나가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도 눌러주고, 앞통수도 눌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통수, 그니까, 이마와 이 앞통수가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럴 때는 단순해요. 앞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다 할 때는 뒤통수만 눌러주면 돼요 앞 이마가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뒤통수만 눌러주면 돼요 뒤통수를 눌러주면 이 앞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가슴에서 머리 쪽으로 이게 얼굴 쪽으로 올라오던 피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뒤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게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의경동맥을타라서 올라오는 피가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보다 뒤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더 많아져 버리면 이게 올라와서 이제 섞여서 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산이 되면서 이제 압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나 뒷목이나, 이, 승모근 있죠? 승모근? 어, 이제 어깨 뒤쪽, 여기가 아플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자, 이런 것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 뭐 댓글을 무지막지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 답변 못해 드려도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댓글에 다 답변 드리면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뭐 구독자가 지금 18,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여러분들 댓글 뭐 그냥 한 달에 한 개씩만 올려도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감사하다라는 어떤 뭐 그런 댓글 위주로 그냥 아 그분들이 감사 표현하니까 제가 그냥 답변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올려드리는데 어떤 정상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 들어와 버리면 그 답변해 주는데 그 몇, 몇십 몇 줄을 답변을 써줘야, 써 드려야 돼요 그래면그 답변해 주는데 보통 한 답변해 주는데 한 30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밀한 그 질문은 잔뜩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막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세미나에서 거의 다 진행, 진행을 하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그걸 해결하시라고 제 자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주의하세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무리하면 또더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더안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요. 그죠? 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합시다. 그리고 서 자 여기 이쪽이 아프다 예. 팔뚝 바깥쪽이 아프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컴퓨터를 막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이렇게 한다거나 계속 이제 바느질을 이렇게 한다거나 집안일을 이렇게 자꾸 하 보면 이쪽으로 피가 다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팔 바깥쪽으로 그 그러니까 여성 남자분들은 이쪽이 잘안 아파요 근데 여성분들이 여기가 되게 많이 아파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아파서 이제 몸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와서 자, 이, 이 부분도 뭐 너무 그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어떤 책상이나 테이블같은데 자 이게 이 손바닥 이쪽면을 이용하세요 손바닥 아래쪽 부분 자, 이쪽 이쪽 부분을 네? 자, 이렇게 딱 대고 자, 몸을 이렇게 띄우시니까 허리를 좀 굽혀서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피가 이쪽에 몰릴 거 아니에요. 힘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작동이 될거아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뻣뻣해져 있으면 이쪽 혈관에 지금 피가 많이 들어와서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쪽 근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이용해서 체중을 위해서 슬슬 누르고 있으면 이쪽이 뻣뻣해져요. 이쪽이. 이쪽이 뻣뻣해지면서 이쪽으로 가던 피가 없어져요. 지금 이렇게 눌러서 한쪽 팔로 이거 슬슬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지 말랑말랑하다면 은 피가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 대신에 반대쪽을 옆, 여, 여, 여, 뭐 옆구리가 아니고 겨드랑이 쪽을 밑에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딱딱하다는 거는 이쪽으로 지금 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로 이제 손가락 끝으로 갔던 피가 이쪽으로 가던 피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슬슬, 슬슬, 가볍게 뻗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풀리는 거예요. 일단 풀어서, 다음을 먼저 풀어서, 조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꺼번에 막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러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 뭐 하여튼, 어, 여러 쪽에. 또, 이게 안목이 막, 이렇게, 막막하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목이 그러면 또 뒤통수 눌러야 되는 거예요. 왜? 반대쪽을 눌러야 되니까. 그죠? 반대쪽을 눌러야 되니까, 안목이 여기 뻣뻣하져있으면 뒤통수를 좀 누르면, 내려가요. 그죠? 예. 네. 아, 사실 뭐, 이제, 다리가 막, 무지막지하게 무겁다, 이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드는 거예요. 예?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드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야. 들고, 이렇게 가볍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한쪽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쪽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흔들다 보면, 지금 다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피가 복부 쪽으로 내려와요.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다리가 무거워서 몸살이 왔다라면, 들고, 들고 이렇게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발을 까다까다 한다든가, 응? 뭐, 이렇게, 물장구 치는 동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위 접기를 한다든가, 어? 옆으로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제 찌릿찌릿해지면서 피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 온다는 거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다음을 풀어야 돼. 다음을 풀고 들어가는 야 거예요. 자, 이 일단은, 뭐, 가장, 그, 두 가지가, 이제, 들었죠. 그죠? 어, 근육의 한제를 먹는다. 그리고 다음을 먼저 푼다. 그, 사실은, 뭐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완제를 먹지는 않아요. 왜?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어떤 다음을 푸는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어 이제 근육이완제를 드시면 훨씬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완제를 드시고 일단, 일단 다음을 먼저 푸는 거야. 어 다음을 간단히 푸고. 뭐 다음이 어느 쪽에 왔는지 나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이 등 뻔뻔해졌다 등이 너무 무겁다 이러면 자, 보세요 등의 반대는 가슴이에요 등의 반대는 가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등의 반대쪽은 가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등쪽으로 필요 가는 걸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죠? 뭐 집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있어도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풀수 있어요 자, 요, 요번에는 손바닥에 이쪽을 이용하세요. 여기 엄지손가락 아래쪽 그래서 이쪽 부분을 눌러 그래야 어깨가 안 아파요. 응? 뭐 남자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무릎이라도 굽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빨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 쪽에 힘이 오도록 전체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한 20번 정도 일단 20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등에 압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네? 바닥에 하라그러면 바깥에 있었으면 못하잖아 그러면 뭐 벽에 벽에라도 벽에 이렇게 기대서 꾹 눌렀다가 뗐다가꾹 눌렀다가 뗐다가꾹 눌렀다가 뗐다가꾹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슴 쪽이 뻣뻣해지면서 이제 뒤쪽으로 가던 피가 가슴 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풀어야 돼. 일단 다음적인, 다을 일단 빨리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여러분 이제 감기 치료법이에요. 목 감기, 코 감기, 콧물 감기 치료법인데 이제 파워워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게 제일 빨리 풀려요. 근데 바깥에 계시면 온몸 부석부석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야. 파워 워킹 하는 거예요. 하, 바람도 좀 불고 파워 워킹하고 바람 불고 파워 워킹하고 이제, 이제 온몸을 막 사야지 막 비트는 거야. 막 그러면 피가 돌아갈 거 아니야. 다음 또 약간 풀렸고 근육이 한제도 먹었고 이제 막 돌리는 거예 몸을 그러니까 다리부터 시작해서 온몸 머리를 막콱 흔들어 주는 거야 그럼 아까 이제 약간 풀렸던 다음이 이제 피가 이제 돌아가니까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살이 풀려나가는데, 서서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워킹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있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른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보세 다리를 이렇게 들고, 또 머리를 돌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아까 다음을 풀었으니까. 자, 하여튼, 하여튼,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요 이렇게. 자, 아까 제가 다, 몸살이 걸리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스 이동 문제라고 했어요. 이 동영상을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잘, 전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가스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살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좌우 비대칭에 대한, 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에 대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자, 가스가 왜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이동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서 좀, 막, 뭐,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한 1, 2분 하다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계속 할수가 없잖아요. 한 1, 2분 하다가 쉴 때, 쉴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발은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발을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러면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 무릎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왼쪽 무릎은 이렇게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던가 아니면 왼쪽 발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발 보이시죠 발 발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흔들면 돼요 흔들게 되면 이제 힘이 작동되면서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다리를 접고 있으면 이쪽에서 피가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흔들어지는자 이제 아까 목이나 이런 쪽 머리 쪽그당음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 그죠 네.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뭐아비마가 아프다 앞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뒤통수를 이렇게 한번 덮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몸살을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당을 풀어주고 피가 돌아가도록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주면 기운 풀려요 근데 다음을 안 풀어준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오히려 이상하게 다음이 이동해버린다거나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적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쉬다가 또 하세요. 또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만약에 이목 쪽에 이렇게 왔다 이러면 등 쪽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고 팔꿈치를 누르면서 그것도 막 풀어주고 또 힘들면 좀 쉬는데 이렇게 쉬시라는 거야 자 손가락도 가딱 가딱 가딱 하면서 그러니까 온몸의 사지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저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뭐겨으르게 적용하면 맨날 며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한한 1,2분 막 흔들어주다가 한한 5분 쉬다가 또한 1,2분 막 흔들어주다가 5분 쉬다가 1,2분 막 흔들어 그럴 때까지 몸살이 오면 괴롭잖아요 그 빨리 풀어야지 그죠? 아나 약국 가기도 귀찮아 그럼 효과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거 뭐한 번만 하면 되지 그뭐두번세번 번, 다섯 번 반복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면 효과를 못보는거예요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파워워킹도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긴 했는데 누워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져요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어져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을 때 이제 다리가 너무 무겁다 이럴 때는 일단 다음을 먼저 풀어야 돼요 공중부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부양이 아닌데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엉덩이를 딱 이렇게 대고 이제 이게 뒤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안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서 이, 이뭐 엉덩이를 축으로 해서 몸을 공중으로 띄어버리는 거야 하실 수있겠으면 이러다 또쿵 넘어져서 다쳤어. 당신 때문에 다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에? 이러시면 안 되고. 후. 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 움직여주면 열이 나요. 열이 나는 거는 피가 돌아가는 거거든. 온몸으로 피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일단은 나왔고, 그죠? 어. 그,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운동이다. 여러분들이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자바라 운동법이다. 물병 들기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은 피가 여러분들이 안 쓰던 근육의 혈관 쪽으로 피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잠자기 직전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너무 운동을 해버리면 밤새도록 그게 효과가 나타나서 아침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뭐, 그러니까 피가 이동은 했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다음이 와는 거예요. 다음이 가슴 쪽으로 다음이 오고 목 쪽으로 다음이 오고 막이까 제가 오죽하면 잠자기 한 시간 전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주의사항을 계속 얘기해도 잊어버리십니다. 나도 잊어버려. 요 나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타다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몸살에 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의 기본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이게, 둘이 동시에 가야 돼. 여러분들이 병들기를 한다거나, 아령을 든다거나, 이거는 근력 운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해져 있는 쪽으로 피를 보내서, 혈관을 크게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이고, 지금 방금처럼 몸을 막 흔들어준다, 뭐 공중부양을 한다, 사지를 막 손가락을 움직여준다, 머리를 흔들어준다, 이거는 유산소 운동이야. 유산소 운동이냐, 딴게 아니에요. 피를 돌리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몰리지 말고 피를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고 나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 사실 이제 물병들기 같은 경우는 근육에 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몇분 들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실수를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제가 1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아라 운동을 해줘라 했는데 15분에 한 번씩 물병을 들고 자아라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오늘 당장 바꾸세요 물병들기는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병들기를 15분에 한 번씩 막몇 분씩 해버리면 몸살이 와버려요. 그니까 러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물병들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사정 운권에 걸리십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은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팔을 흔들고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외에는 거의 자발라 운동을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바람을 부는 게 자바라 운동이거든요. 물병들기가 자바라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병들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번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20분이라는 시간을 나눠서 하시라는 거야. 응? 그까 그러니까 충분히 적응이 되면, 이제 시간을 25분, 30분 정도 늘려도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해서 15분에 한 번씩 막 물병을 흔들었대요 그럼 몸살이 왔대 이분이 동영상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막 희한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치료 관련 동영상들은 제가 막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딴에는 세밀하게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보면 막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 계속 있는 거야. 뭐 자주 있다기 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돌오면 막, 제가 막 걱정이 돼서 막 미치겠어. 하여튼, 하, 참.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몸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구독자 신청을 해서 쭉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을 조금 더 빠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좀 애매할 거예요 어 헷갈리시겠지만은 그 일단은 궁금, 뭐 혹시나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뭐 만성 쓸사다 자주 체한다 방귀가 계속 나온다 응뭐 네? 이런 분들 그니까 러 목에 막 이물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지기 귀찮더라도, 그냥, 아, 아픈 것보다는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약국에 가셔서, 어, 근육이완제, 아, 담이 왔다 그러세요. 그냥, 그냥 담이 왔다 그러고, 그냥, 약 하나 먹고 싶다, 이러면 주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니까, 하나 드시고, 와서 담이 어디, 어디, 어느 부분이 묵직한가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어느 부분이 묵직한가를. 응? 혹은 엉덩이가 확 아프면서 담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엉덩이가 아픈 경우. 어, 엉덩이가 아픈 경우는, 해야 되나 봐요. 이제 허리를 똑바로 세고, 팔을, 그냥 무릎을 짚지 말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엉덩이가 금방 안 아파져요 엉덩이에서 피가 위로 허리 쪽으로 못 올라오고 있더라 또 허리에 당이 오는 분도 계세요 허리에 당이 오시는 분은 아까 누워서 팔꿈치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등 근육을 막 움직여주면 허리에서 피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어 그러면 조금 훨씬 편하고 뭐, 하여튼, 아, 그것도 막 세미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살 감기.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 세미나 옷이라고 하잖아요. 세미나 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신교육이야.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일반인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안 가져요.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에너지의 50%를 자기 몸에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여나 어떤 분들은 간단한 치료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자꾸 아주 이제 밀고 돌오는데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체액 순환 원리나 가스 이동 원리나 폐 확장 원리나 창자 확장 원리나 혈액, 혈관의 액혈 변형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좋은 약 먹는다고 건강해진다.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저는요. 농담 상황이 다 저는 산삼도 구했어요. 장인어 여러분께서 산삼을 구해서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먹는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 건강해진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벌써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변형이 되거든요. 혈관이 변형되고 폐가 변형이 되고 창자가 변형이 되면서 여러분이 건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자가 변형이 된게 좋은 약 먹으면 똑바로 세워집니까? 똑바로 옵니까? 폐가 커진 게 약을 먹으면 폐가 끄떡 들립니까? 이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진 게 약을 먹으면 혈관이 다시 커집니까? 운동을 해야만 혈관이 커지거든요. 근데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항상 같이 해야만 몸살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유산소 근력 운동 하기 싫으면 근력운동 양을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내 몸에 충격이 안 오도록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씩 한달 상관으로 조금씩 원래 내가 치료기간을 길게 잡으려고 했잖아대사생은 걸리신 분한테 짧아도 3년이다. 기, 긴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병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병치료 기간이 10년이요. 이러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10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야 죽을 때까지 해야지 오래 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짧게 모든 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운동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가야 돼요. 자기 체력에 맞게. 어떤 분들은 500ml 물병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캔 콜라 들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계시고. 응? 그럼 지금 아무도 못하니까, 그럼 왼손으로 일단 시작하세요. 하다가 좀 힘이 생기면 바카스병 들고 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올리는 동영상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뭐,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영유성 식도, 은뭐 너무 다양하니까. 그, 여러분들, 그게 하여튼, 근데 다양한데, 치료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 동영상 오래 들어보신 분들 아시, 아시겠죠? 그죠? 다양한데, 치료원리는 다 똑같아요. 비염 치료원리와 뭐, 비형 치료 원리와, 이거 뭐, 뭐, 만성, 설사 치료 원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근데 뭐, 사람이 좋아지는 걸 어떡해요? 치료됐다는 사람이 오, 나타나면, 이거 댓글 보시면 아시잖아요. 좋아졌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좋아졌고, 저도 죽다고 살아났어요. 그럼 치료 원리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결과는 수천 수, 수만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제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엉뚱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네? 하다 보면 2차 자각증상을 경험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욕심내시면 빨리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분은 반드시 2차 자각증상으로 갑니다. 네. 근데 2차 자각증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경험해봐야 돼. 근데 너무 심하게 오면 여러분이 못 견뎌요. 몸살이 오면 견딜 수 있습니까? 저도 몸살이 얇아나왔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막, 일주, 이주 동안 안 풀렸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생각한 내가 소염제를 그때 사먹었어. 소염제를 사먹고 이 원리를 생각하다가, 아, 일단 흔들어야 되겠 막, 아, 흔드니까 누워서 흔드니까 풀리더라고, 진짜로.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어, 저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약을 드시라, 뭘, 뭘 먹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근데 가끔씩 약의 도움도또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네. 뭐 감기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일반 감기약 먹지 말고 항생제 처방 받아서 드시라고 내가 한 번씩 얘기 해요. 너무 심하시면 가서 링겔이라도 한대 맞으세요. 몸살도요, 링겔 맞으면 조금 더, 조금 빨리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링겔 보다도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이는 게더 빨라요. 죄가합니 뭐 병원 관련 얘기하는 거 제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괜히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 오해 받을까봐 제가 그냥 뭐 어떤 그런 분들 질문이 있고 이런 증상인데 병원에 가요 말아요. 제가 답변 못 해드려요. 가라고 해도 이상하고 가지 마라 해서 문제가 생겨도 제가 요구도 먹고 이러니까 그런 댓글에는 절대 답변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댓글로는 작은 질문이 그러니까 뭐 자기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다 봅니다 보기는 봐요 아이 정상에 근데 제가 모르는 몰랐던 어떤 사람뭐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 이런 것들 며칠 전에 올리신 분 계시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시간 되면 제가 동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황관변성 제가 일단은 기억을 해놨다가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또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치료 원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이게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쪽을 어느 쪽으로 밀어붙여야 이게 풀리느냐 이런 걸 계산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그런 하여튼 지금 당장은 동상을 영 많이 올릴 수 있는 제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지난주에 그 후원을 몇 분이 해주셨어요. 제가 전화기가 바깥에 있어서, 어,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어, 기억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어, 한테, 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뭐, 저를, 저 후원해주실 때는 저를 믿어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게 좀, 저를 기쁘게 다 하고, 제가 이런 동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용기를 또 주시고 격려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하튼 여러분 후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보면, 이제 제가 아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아주 소액의 후원금 요청, 아, 네. 그냥, 후원금 요청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 찍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돈을 벌어야 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동영상을 조금 더, 제가 올려야 될 동영상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올리고 싶은 동영상도 많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요청하 거예요. 요는 최근에 이제 광고도 이렇게 좀 뜨기 시작했죠. 그죠? 제가 광고를 잘하면 잘 하면 잘안 올리려고 하다가, 진짜 후원만 바라보고는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습니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이게 내가 동영상을 제대로 올릴까 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해주시는 거하고 이 광고 동영상이 좀 뜹니다. 여러분들 광고 동영상 떴을 때좀 너무 짜증나시겠지만 은 그냥 한 5초 기다렸다가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것도 약간 수입이 생기거든요. 수입이 생기면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좀 상쇄시켜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동영상 두 개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더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쓸수 없다 광고의 도움도 좀 받고 후원도 좀 받고 일단은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직장을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개념을 일하기 때문에 지난 전에 4일이라던가 지금 이틀 로 줄였어요 동영상 하나 더 찍으려고 왜냐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왜 이런지도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너무 아파봤어 제가 너무 오랜 기간을 아파봤어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근데 여러분 댓글란을 보고 전화가 오셔서 감사하다고 라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거 보고 되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보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하여튼 후원해 주신 분들 뭐 제가 일일이 성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름 꼭 기억하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